안녕하세요 양코치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차트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우선 차트 셋업이 상당히 좋았고 좋은 수익을 저희가 다 같이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셋업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패어들로 저희가 돈을 벌수 있었는지 한번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모든 것들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유로엔입니다 유로엔 자, 유로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클리 차트로 봐도 그쵸? 상당히 강하게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데일리에서 봐서도 그렇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치고 치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뭐 기껏 올라가서 기껏 내려와봐야 네이 정도의 움직임 똑같이 여기서도 이 정도 비슷한 움직임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로 가져와도 비슷한 움직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유로인을 매도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수 셋업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매수를 해서 거리 기회를 노려야 해요. 자, 근데 4시간 차트를 보시면 노란 색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트렌드라인 있죠? 하방 브레이크가 나왔을 때 어, 이것이 매도 기회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이것이 리스크가 좀 높은 게 강한 업 트렌드 속에서 단순히 트렌드란 하방 브레이크 값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매도로 가져가는 것은 어 아무래도 추세 반대 방향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가격 조정을 준 후에 이제 시고 올라간 후에 그 다음에도 만약에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올 수 있는 이 노란색 깔 트렌드라인을 이용해서 을 이거 밑으로 만약에 또 내려온다면 은 그때는 우리가 매도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보나치를 그렸을 때 61.8레벨 이제 어 저희가 중요시 생각하는 61.8과 78.6이 있는데 61.8레벨에서 거부 반응이 나오면서 트렌드라인 하방 브레이크아웃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유로엔 매도셀업을 공지방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보시면은 이제 유로엔슛 기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카운터 트렌드라인 1시간 차트에서 브레이크 나오면 15분 차트에서 리테스트 보시고 매도 상당히 괜찮은 플랜이라고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그래서 1시간 차트에서 이것이 캔들 브레이크아웃이 제대로 나오고 15분 차트에서 우리가 리테스트를 본 후에 어 이제 마이너스 27첫 번째 타겟 두 번째 타겟이 마이너스 61.8이 되겠는데 지금 진행된 이 상황을 보시면은 어, 이제 마이너스 61.8 그리고 쭉그 조금 더 밑에 이 제가 제 중요시 여겼던 이 서포트까지 서포트까지 이제 딱 정확히 떨어진 후에 지금 다시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트리 같은 경우는 어디서 잡을 수 있었나 자, 1시간 차트에서 우선 하방 브레이크 없이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다음에 15분 차트에서 제가 리테스트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분 차트에서 이제 불식 캔들로 리테스트를 하고 좋은 배열식 캔들이 나왔을 때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매도를 들어가서 스타물스 같은 경우는 78.6 해가지고 61.8까지 타깃을 해가지고 1대 2.75 우리 리스크가 1%면은 이제 2.75% 수익을 챙기고 나온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거래했던 셋업 중하나고요자그 다음은 제가 강의 시간 때 공유를 해드렸던 유로 달러 1시간 차트의 셋업입니다 자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무조건 한 방향으로 어, 기준점을 잡고 그 방향으로만 무조건 그 거래하는 것을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 가지 아니면 은세 가지, 네 가지의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떠한 시나리오대로 가격이 진행이 되느냐 그것을 본 후에 그것에 맞아 떨어지는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데요. 유로달러 같은 경우는 한시간 차트입니다. 자 호주 달러와 비슷하게 하락으로 보고 있지만 은 현재 카운터 트렌드 라인 안에 지금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이제 레지센스 1.19600 레지센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차트 사진 속 화살표 플랜처럼 어, 브레이크아웃이 나오는 방향대로 브레이크아웃을 기다리는 후에 거래 예정이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갔을 때는 이것이 어, 하방 브레이크아웃을 준 후에 리테스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까지 이제 오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뭐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은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캔들, 옆에 있는 캔들들을 보시면은 윗들은 여기 있지만은 캔들 클로즈가 다이 서포트보다 위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캔들 스틱 지금 생긴 이 캔들 스틱 자체는 캔들의 클로즈 자체가 서포트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하방 브레이크아웃의 아주 좋은 신호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 캔들 차트를 보실 때 그냥 대충대충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캔들 하나하나를 어,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하나를 잘 보셔야 하고 그 캔들 하나가 어떠한 상황을 현재 설명을 해주는지 그것을 이해를 할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또 해보면 강하게 또 빠지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살표대로 브레이크아웃을 줬을 때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리테스트를 줄때 매도를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올라온 것을 저는 기다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올라왔죠. 우리가 거리의 기가 없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왔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리테스트 위치에서 매도 진입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2 7이제 타겟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을 좀 해보면은 진행을 좀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약 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네요 네, 4시간 동안 이제 타깃이 1대3 어, 1대 정도? 1대 1대 정도의 일대삼삼, 정도 비율로 어, 거래가 성공이 되었는데 자 간단하죠?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내가 시나리오가 나오면 어떠한 방식으로 나는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차트를 켰을 때 내가 거래를 어, 고집을 해가지고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조건 망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떠한 패턴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거래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고 거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준비를 안 하신 거기 때문에 실패를 할 확률이 확실히 높죠. 이렇게 해가지고 유로달러 유로에 아주 좋은 세업들이 있었는데 이 외환거래, Forex 말고 저희 코인도 거래를 합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어 패키지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코인 그리고 옵션 트레이딩까지 어 이제 시그널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이제 어 우리가 얼마 전에 270.65에서 콜 엔트리를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274불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옵션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뉴욕장에서 이제 미국 주식의 옵션 거래 이제 시그널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 2월 24일날 제가 공유를 해드렸던 홀로체인 홀로체인이라는 크립토터 커렌시 이제 코인입니다 어, 0.3 정도에서 제가 매수를 하라고 어 제가 써드렸어요 0.3 정도에서 매수를 하자 지금 현재 홀로체인의 위치를 보면은 어,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졌지만은 가장 고점 한번 보시죠 2월 24일이고요 보시면은 얼마 전에 딱 어제였네요 지금 3월 16일 날 촬영을 하는 거니까 3월 15일 어제 딱 1센트까지 올라왔죠. 장난 아니죠. 우리가 0.03, 아, 0.003에서 우리가 저는 매수를 했거든요. 0.003에서 매수를 해서 1까지 올라왔으니까 약 240%의 수익이죠. 대단하죠. 그리고 펀디도 있었죠. 자, 펀디 같은 경우는 저희가 0.20 정도 20 정도에서 0.20, 0.002에서 저희가 매수를 해가지고 0 1 48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135% 정도의 수익. 그 다음에 카르다노. 자,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저희는 1불 정도 샀습니다. 1불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약 20%의 수익을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크립토. 크립토닷컴 체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0.15 정도에서 저는 구매를 해가지고 현재 0.19 약3 0약30 수익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시빅입니다. 자 시빅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는데 0.33에서 트렌드 인세 번째 터치 보고 불캔들 나오는 거 보고 0.33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아직 이제 들고 있는데 0.4 정도까지 올라와가지고 현재 25% 정도 약 25% 정도의 쑥을 어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다, 다 여기 공유를 해드립니다. 새로 만든 주식 채널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뭐 코인 보유 상황까지 해가지고 다 설명을 해드릴죠 네, 그래서 유로엔과 유로달러가 아주 좋은 어, 거래가 있었는데 네, 보시면 저뿐만이 아니라 어, 다른 분들도 네, 당연히 존님 그리고 봉존님 아주 대단하시죠. 다른 저희 가족분들도 아주 좋은 수익을 이번 주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뉴욕장에 셋업이 나오는 대로 매일 뭐 셋업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매일 뉴욕시장 때 셋업이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제가 셋업 공유를 매일 최대한 공의를 해드립니다 다같이 돈을 벌수 있도록 이건 제가 약속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이메일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있고요 제가 이번 남은 한주는 짐을 싸고 어, 또 이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살짝 좀 바쁘네요 그래서 영상은 아마 다음주나 돼야 이제 새로운 영상이 또 올라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어, 뭐 남은 한주 네잘보내시고요 좋은 거래 하시고 아주 좋은 수익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